안녕하세요. 세미 샘미, 실험실, 세미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할거예요 짜잔! 이 개구리알을 냄비에 넣어서 불에 올려볼거예요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? 어떻게 될것 같아요, 정원이? 개구리알이 터질까요? 춤춰요. 춤춰요? 한번 해볼까요? 냄비에 넣어주세요. 저 언니는 아, 먼저 일단 조금씩만 넣어볼게요. 아, 네 응. 반만 넣어주세요. 수 네. 들어서? 어, 네, 만요습니다 자, 이렇게 해보세요. 둘러보고안 응. 되죠? <놀람> 터지네요. 음. 오 춤친다. 아니야. <놀람> <빨리 와. 놀람> 오이 <웃음> 물방울 초신거봐! 와, 어기게와 와. 음 와, 저거 봐! 와! 오. <웃음> 빙글빙글, 돌죠? 야 네! 오, 저거 봐, 물! 물을 한 번, 우와! 이렇게. 우와! 우리 뭉칩니다, 이제 뭉치시면데어나도왔어요 우와! 와 우와! 조심하세요. 밀크빵입 물일탕입니다 물속탕. 뭐 봤나? 물이 안 나요. 냄비를 바꿨더니 물이 출을 추고 있어요. 이제 여기다 개구리 애를 시도해 볼게요. 아 이것도 늘어보네요. 개구리알을 뜨거운 냄비에 넣었더니 난 터지기만 하고 다른 화은 없었어요 음, 하지만 물을 뜨거운 냄비에 넣었더니 물방울이 동글동글하게 모이면서 같이 춤을 췄어요 물방울이 춤추는 건 정말 신기했어요 여러분도 이 실험 해보고 싶으면 뜨거운 냄비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꼭 어른들과 함께 하세요 그럼 모두 안녕